제이나라 1주년 리다이브 업데이트 사전 등록 이벤트가 6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하시면 배틀스타일 선물 선택 상자 1개, 사성 희귀 사성 수정구 상자 1개, 이마젠 소환 쿠폰 21개, 그리고 210만 골드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배틀스타일 선물 선택 상자가 무엇인가 싶은데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전 등록 참여자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제인라락 1주년 기념 굿즈 세트를 증정하는데요. 퐁퐁이 인형, 왕관 후니안형, 장패드, 휴대폰 스트랩까지 총 50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새로운 배틀 스타일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영혼에 숨겨진 힘을 깨워라. 또 하나의 무기로 더욱 강력한 적들과 맞서자라는 건데요. 각 직업마다 다른 무기로 배틀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드맨은 듀얼소드인데요 양손에 드는 무기입니다 높은 위력을 가진 스킬로 진짜 딜러로 거듭난다고 하네요 각 직업들은 배틀 스타일 영상까지 한번 유튜브를 통해 볼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 보세요 두번째 위치는 윕입니다. 채찍이죠. 윕소드와 함께 우아한 춤을 추는 위치. 마력을 통해 자유라지 자재로 다루며 예측할 수 없는 공격이라고 합니다. 세번째 로그는 크로스보우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강력해진 화살 공격으로 직접적인 딜러 스타일을 보여주네요. 다음은 엔지입니다. 파티의 힐을 책임지던 엔지니어가 강력한 게틀링건으로 중무장! 이제 진정한 딜러를 노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트로이어입니다. 오직 공격에 전념하는 딜러로 거듭난 디스트로이어, 양손에 장착한 건틀릿으로 펼치는 배틀 스타일입니다. 클래스별로 스케일에 따라서 어떠한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라 말들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랭킹을 정하거나 이럴 때딜 중심에 대한 사냥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모두가 딜러가 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딜러에 대한 무기로 배틀 스타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업데이트입니다. 첫 번째는 새내기 시스템인데요. 유비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새내기 시스템으로 새롭게 찾아와 주신 여행자 그리고 다시 돌아온 복귀 유저에게 성장 혜택을 부여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보상은 물론 새내기 유저만 얻을 수 있는 코인으로 이용 가능한 전용 상점을 통해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여러 번 얘기했던 사이드 스토리 부분인데요. 기존에 에피소드를 플레이하지 못했던 분들 있으실텐데요. 그의 첫번째, 두번째 에피소드였던 전설의 고대마인 황금수염과 보물섬이 정규 콘텐츠로 추가됩니다. 어떻게 추가되었을지 상세 내용 알아봐야겠네요. 종료된 에피소드에 대한 재오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6월 23일 업데이트를 통해 사이드스토리라는 명칭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진행률 달성 미달로 획득하지 못한 유물 능력치를 이어서 획득할 수 있고요 공개된 에피소드를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플레이할 수 있도록 상시화됩니다 각각 에피소드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던전, 게스트, 특수 콘텐츠를 대부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신 파티 매칭이 필요한 콘텐츠는 최소화하고 개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규 서버 발롬 서버가 오픈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살펴본 배틀 스타일인데요. 이 배틀 스타일과 함께 성물 시스템이 같이 추가됩니다. 성물을 배치, 성장시켜 배틀 스타일을 더욱 강하게 성물 페이지 공명 강화로 강력함을 한층 더 업하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투 스타일을 변경하는 배틀 스타일입니다. 클래스 고유의 전투 방식뿐만 아니라 선택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 방향과 전투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장비 교체 등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무지개 골짜기 지역까지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한 부분, 배틀스타일 시스템은 캐릭터가 사용할 무기를 전환하여 전투방식이 변경되는 시스템이며, 무기에 대한 별도의 성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6월 20일 공식 방송에서 배틀스타일 테스트 이 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배틀 스타일과 성장 요소인 성물입니다. 배틀 스타일로 교체한 무게에 대한 성장은 요구하지 않으나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물의 성물이 등장합니다. 인게임에, 그리고 플레이 및 상장 구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획득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며 수급 방법은 추후 게시될 업데이트 내용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낚시 시스템인데요. 전설의 물고기를 찾아서 에피소드 종료 후에 낚시 시스템이 개편돼서 돌아옵니다. 새로운 낚시대 낚시도감과 낚시대회, 그리고 자동낚시기능 등 새로워진 낚시에 대한 시스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개선개편사항입니다. 여러 불편했던 점 네, 초보, 뉴비들을 도울 수 있는 던전 지원 시스템부터 덤벼락 내 좋아요 등등 이 제2의 나라를 더욱 편하게 즐길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2의 나라 1주년 사전 등록과 새로운 업데이트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제2의 나라 리 다이브. 정말 이리 다이브를 통해서 제2의 나라는 리바이브 할수 있을까요?